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부엘세바의 언약을 하, 하고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삽니다 이삶 속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부엘세바에서 평안하게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이 맺어진 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따져보면 사라가 죽고 그 헤브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최소 10년 따져보면 거의 75년 정도를 머물러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참 오랜 거주식 기간이죠. 그리스도인은 평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틀린 생각이에요. 보니까 틀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년 이상 75년 가까이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평안한 삶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해요. 죄 짓고 어, 타협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복, 또 가정의 평안, 음,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 또 교, 교회의 수적 성장. 이렇게 해서 찾아온 안정과 평안이라면 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산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평안은 얘기가 달라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안정은 어떻게 얻은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이 이제 삶의 또 구원의 바른 지식 속에서. 다른 마음의 믿음을 갖고 신앙하고 있는 이 안정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가정에서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며 은혜 안에서 성도를 서로가 사랑하는 화목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평화인가요 은혜를 감당하는 속에서 얻어진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그래서 지켜지는 평안이에요 그냥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대겼지만 부족하고 쪼달렸지만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내 앞길처럼 보였지만 말씀의 빛을 삼아서 걸어온 결과의 발자국으로 만난 평안입니다. 물질적인 안정이 조금 찾아왔다면 이 평안은 내가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걸어와서 얻어진 이 평안으로서의 물질의 안정이어야 옳습니다. 이 평안을 지금 아브라함은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안이었나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 에셀나무 그러니까 아, 나무 한 그루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에셸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요 뜻이 작은 숲이에요 아, 그러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말이 아니라 작은 숲을 이루는 여러 나무들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떨 때 심어요? 어, 우리 중에도 이렇게 렌트를 <웃음> 가지고 계신 분과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예, 렌트 사시는 분이 나무 심지는 않죠 예, 화분은 갖는 것 같아 화분은 예, 저도 위에다가 화분을 갖다 놔요 근데 진짜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때 나무를 심죠 예, 아 텐트 치고 어, 이렇게 또 장막이 거쳐서 옮겨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곧 떠나게 하신다. 그럼 못 심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여기서 오래 살게 하신다.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와진 안전과 평안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당한 결과고 이게 사실 믿음이. 믿음으로 산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자, 격려이고 보상이죠 어떤 믿음의 승리였나? 어떤 믿음의 승리였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부엘세바의 언약으로 가져온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의 언약이 뭐였어요? 부엘세바의 언약 우물을 값을 주고 사죠 일곱 암양 새끼를 치르면서 사죠 값을 주고 우물을 산 의미가 뭐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계시한 거예요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값을 주고 이렇게 우물을 사는 일곱 양의 피값으로 우물을 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엘세바의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이 보이는 것으로만 국한하고 한정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고 사는지 아니면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산소망으로 사는지에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로 이것을 내 거로서의 소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일곱 암양 새끼의 핏값을 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그 일에 대한 안에 들어와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게 부엘세바의 언약이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때 보여지는 것들로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물론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고요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와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행위가 보이지 않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서 똑같은 구원의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신앙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실제로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부엘세바 언약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한 겁니다. 이게 부엘세바의 언약이고 이 승리로 어, 나타내는 거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의미해 주는 바가 커요. 에셀나무는요. 이게 버드나무 종류의 관데, 음, 위로는 한 10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에, 밑으로 뿌리가 30미터 기본 30미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뻗어가냐면 100미터까지 뻗어가는 아주 특이한 나무의 성격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뿌리 깊은 나무죠. 이 뿌리 깊은 나무로서 에셀나무를 지금 아브라함이 심는 거예요. 그냥 숲을 이루는 데서 뭐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 뿌리 깊은 나무로 에셀나무를 심는데요. 이 에셀나무가 가리키는 바가 우리가 오늘 성경 교독할 때 같이 나눴지만 자문 3장 보세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성경에서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일컫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의 고린도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생명 나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신 지혜가 의인화하면 의인화하면 예수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나무는.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생명나무라 할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나무를 이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가르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음 의미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 뿌리 깊은 그래서 이 뿌리가 깊다는 라 것은 어, 물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유지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뭄이고 또 비가 없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평온, 안돈, 여유로움, 풍성함, 부유함 이것들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는 나하 행동들이 부엘세바에서 어, 무엇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음, 우리로 하여금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 구원이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그리고 믿어진 사실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나는 음, 믿고 나는 그, 그 이렇게 이해하고자 믿지 않는다 믿기 위해서 나는 이해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진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들어와진 이 오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의 행동들이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것이 에셀나무를 심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안에서 십수 년간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뿌리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보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지냅니다. 이것이 신자 성도의 평안이에요. 성도의 평안한 삶, 위로의 삶은.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다툼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안정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결과 속에서 갖게 된 뿌리 깊은 생명이신 예수를 갖고 그 예수를 누리고 증언하고 이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조금 음 돈이 부족해도 조금 몸이 아파도 서로가 아좀 살기에 좀부대껴도 이때 누려지는 평안. 이때 맛보는 위로와 격려와 안도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목축지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헤브론이 훨씬 좋습니다. 광야예요. 척박해요. 돈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좋지 않은 이곳에서 장시간 머무면서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증언의 시간을 평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 3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기 부엘세바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부엘세바에서 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삶인데 이게 뭐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이게 뭐냐? 예, 이것이 바른 예배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이제 처음. 성경에서 등장해요. 어, 하나님이니까 엘이죠. 엘이고, 영원하신, 영원하신, 이게 이제 오람이에요. 오람. 그러면 엘 오람이란 뜻인데, 오람이 영원, 영원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근원, 감, 그 근원을 뭐가 있냐면, 영원인데, 감추어진, 베일에 쌓여진, 시야를 가리어 놓은 영원이에요. 그냥, 그냥 영원이 아니라 영원인데 보여지지 않았던 영원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감춰지고 베일에 쌓이고 시야에 덮여졌던 그 영원을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없는 걸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를 때 실제하고 존재하기에 부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부르고 있는 영원하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로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됐느냐 영원하신 여호와가 누구냐 이, 이 부분을 우리가 구속사 적으로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음,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 여러분 음, 구약에서 삼위 음, 예, 하나님이 예, 존재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삼위 예,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예, 그 일하시고 신약에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창조 이전의 영원 속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사역의 초점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그 창조자요.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에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고 특별히 구약에 성삼위 하나님은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오케이. 에, 사울의 경우에도 성령이 들어가고 뭐 떠났다고 하니까 어, 성령이 계셨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는 언제 뭐 어떻게 하셨을까 예, 에, 구약에서 여호와 라는 말이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는 단어로 나타날 때는 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에서는 예,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 몸을 입고 오실 것까지도 미리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에이, 아멘. 네. 그래서 다 이제 다 믿음으로 받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크니까 그죠? 음. 자 이사야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일단 에 김효자라 모사라 말하면서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한 아기다라고 해놓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그 센텐스, 한그 구절 안에 어떻게 아기와 아버지로 같이 등장을 시켜요. 누구를?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네,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자다 어떤 생명? 예 하늘 생명이죠 뿌리 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오람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아기로서 오시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앞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어, 아브라함이 지금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영원하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믿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안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아브라함의 어떤 계시가그 안에 들어왔는지 무엇을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우리가 아, 신앙하며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개시와 같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 미미하죠. 우리보다는 그 개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신구약을 통하여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실제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속주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이루신 그 사역 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집중된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 보시면 이 계시가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확증되고 우리 안에 뚜렷해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지혜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이 지혜가 생명이시래요 생명 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요한일서 일장 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인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사도 요한은요 어, 그 예수님을 만졌어요. 최후 만찬 옆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같이. 거닐고 음식 먹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 사도인 우리들이 그렇게 했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누구예요 이분이? 예 태초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우리는 실제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지금 증언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와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하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로 공적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좋아요 성령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몸을 입고 오신 팔레스타인의 한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으로 올리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초점을 두시고 중심을 삼으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라고 어떤 자로 나를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신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아 이제까지 나는 음, 예수님 하나님으로 어, 그래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증언이 돼야죠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요 출발을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옷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아, 부족하지만 어찌 보면 좀 막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면서 아브라함 안에 무엇을 자꾸만 심어주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아, 여호와시나 오실 그리스도시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믿떠지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고 오늘 21장에 와서는 다르죠. 영원하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영원하신 그러니까 영원하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오람. 영원이고 영원함인데 감추어져 있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영원함에 대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나는 그분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인 사람에게 이 동일한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람 엘오람 영원이죠 그런데 그영원이 신비하고 베일에 쌓여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출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13장 14장 오늘 21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숱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마침내는 부엘세바 언약을 통하여서 아 맞구나 그 햇불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보여주었던 쪼개짐의 사건이 이게 아브라함 안에서 실제로 자신 안에 증언된 게 부엘세바 언약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자리로 오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진짜 예배의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은 이 일곱 암양 새끼로 오시는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으로 맹세하시며 죽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의 이런 예배죠.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12장에서는 예배자지만 부족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21장에서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의 기원을 12장에 두지 않고 21장에다 두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오케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예배하는 이것이 공적 예배의 기원입니다.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속 갖고 드는 의문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의문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2000년이나 지나서야 오시는 분이고 그때나 실제했지 아브라함이 그거뭐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정확무호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아, 이게 해 아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이. 아니 그 예,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아 그걸 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단 말? 이 믿었다고요. 부엘세바 언약으로 그거 증언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전파했다고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부부싸움 안 하고 어 괜찮게 살고 그,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됐다는 것 이게 돼야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이 우리 안에 아하 되어질 문제구나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묻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어느 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다가 갑자기 이삭받치라니까 이삭받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는 구원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몸을 입고 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증언해내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50도 오십도 안 됐는데 아니 음, 지금 예수를 봤다 하느냐 예, 그렇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올 것을 나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때는 영광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주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증언해내고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믿음도 이 자리여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개는 나의 때를 보고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보고 살았다. 나의 때를 보면서 그는 즐거워했고 나의 때를 갖고 그는 예배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지 않고 예배한 것은 예수님의 때를 본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예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령이 판을 치는 거죠. 예배하고 나서도. 비즈니스 조금만 안 되면, 몸이 회복만 안 되면, 온갖 거기에 시험거리 당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 들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걸 한번 접목시켜 봐 보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좀 낮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 대하...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창세기 21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거짓말쟁이였잖아. 어? 이전에 사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잖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이 땅에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하는 흑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차, 찾아왔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리고 양과 소를 주면서, 그리고 우물 자기 건데 우물판 증거를 세우면서 일곱 암양 새끼를 내주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전의 흑역사 거짓말로 묘기만 그 상황만 이렇게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가진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이렇게 가치롭게 여겨서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이전의 나의 과거에 그어 기억하고도 쉽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갑자기 아내가 그 얘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고개가 어 나는 왠지 부끄러워져라. 이렇게 당신이 뭐, 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흑역사, 그리고 다시는 그 삶의 그 자신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문제되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생명을 맛보고 있는데 이 땅의 한계적인 유한한 목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생과는 달라져 있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실제로 가졌다라는 인생에서의 달라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과거에 감추고 싶은, 또 지금 뭔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힘들고 예, 예수의 하나님 되시면 영원하신 거라며요. 영존하신다며요.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존이에요. 그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없다.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흑역사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엘세바의 이 복된 삶, 평안을 유지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복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3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카라예요 불렀다라는 게. 그런데 뜻은 선포하다, 초대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날을 지냈다. 그러니까 몇 날을 지낸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75년 가까이 지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의문스럽게 안 보기 때문에 의문 안 하실 거지만 제가 의문을 드릴게요. 여기 블레셋 사람, 블레셋 족속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 없어요. 천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약 주전 1180년 무렵쯤에 에게해 쪽에서 있다가 이들이 와서 이 가나 남서쪽 지방에 이제 비로소 거주하게 돼요. 어디에? 에? 블레셋.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있지도 않을. 근데 그 땅에 거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부엘세바 땅에서 거하고 있는데 부엘세바의 사람들, 땅에서 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불레셋이라는 뜻이요. 슬픔 속에서 흐느끼다? 죄 속에서 나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이, 이 땅에서, 부엘세바, 이 땅에서 살면서 슬픔에서, 죄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답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삶을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실제로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평온한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제 나로 죽을 때까지 이제는 오복 주셔가지고 어, 건강하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이 삶이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남은 시간들 10년이면 10년 75년이면 75년 동안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같이 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실제로 갖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성경을 기록하여 또 성경이 믿어지도록 강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받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실제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겠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서 증언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